안녕하세요 여러분 개코입니다 면박 유튜브의 게임 플레이 아직 세팅이 문제가 있어 소리조절이 고르지 못한 염양이 바랍니다 에스키 소프트 까따나제로 어제 이어서 기복하, 계속 가보도록 하죠 이게 스테이지겠지? 1,2,3,4,5 멘션? 이게 바로 그렇게 시작되는 게 아니네 아 이렇게 고를 수 있구나 와 <웃음> 센스 오죠 와 여기 보수전이고 여기 또 헬기 보수전 깼죠? 깨고 엔딩 부분이었어 어 여기서 끝냈었어 <웃음> 바로 할수 있네 난또 처음부터 해야 되는 줄 알았지 식당인가뭔가 힘든 하루를 보내셨나보군요 어떤걸로 하시겠습니까 체리 메가블라스트 끄덕 쪼르륵 <웃음> <또 룩>. 톱좀 <웃음> <웃음> <shorter. 돕> <웃음> <돕> 같은 6개월만 더 있었더라면 우리가 그 계좌들이 완전히 박삭살레스에 대해 그럼 하고 계좌이식들은 싸우는 법도 몰라 어떻게 시발루들이 이긴거지? 뭐할 말이라도 있나 친구? 나도 복무했었지 무궁훈장 같은데 탈행 그래? 어디서 났어? 5번가에는 전당포인가 생긴건 정말 애처럼 생겨가지고 3번 지구엔 참전용사랑 약쟁이 밖에 없어 그리고 는 참전용사가 아니지 뭔가 전쟁이 있었나봐 아, 기억을 잃었어 멋진 이야기야, 동안 친구 전쟁은 7년 전에 끝났어 우리가 정글에 있을 때넌 엄마 젖이나 빨고 있었겠지 이봐 우리가 이겼을 거야 만약 일본 지구의비어먹을 히피 자식들의 아이를 죽인 것 가지고 징징대지만 않았다면 말이지 크로마곤 개 자식들 하하 말한번 잘하는군 이번 자는 내가 다시 동한 친구 건배! 건배이건배이 건빠이, 건빠이! 건빠이! 건빠이. 크로마곤이 나쁜 자식들 어이 뭐야 왜 이래 사람들은 우리의 싫어해 난 우리가 영웅이 될줄 알았어 친구 내가 돌아오면 계집들이 전부 내 체제가 될줄 알았지 이건 다 그것 때문이야 수능력인지 뭐지 정부의 마인드 컨트롤 특수부대 연구실 시험관에서 태어나 훈련받은 그놈이 또 자네 머리를 음모론으로 채우려고 하나? 그들군 허풍쟁이는 무이해 자네... 정부의 전투마약 프로그램이라도 들어봤나? 크로노스? 내가 이름을 알터 이없지 정부놈들은 초능력 슈퍼솔저로만 암살딸을 만들어 수천명을 죽여서 학살을 했다고 마을에 듣자니 무슨 마약을 써서 병사들이 미래를 보거나 생각을 잃게 만들었다고 하더군 어 이거 내 얘기 같은데? 내 친구 하나가 그놈을 만났는데 어떤 손패로도 카드게임에서 계속 승리했다고 해 마치 예전이 일어났던 일 것처럼 플레이를 했다는군 이번엔 카드게임이야? 야기 닥쳐 레이! 이봐,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진지한 공상과학에서 생길 일이 벌어지고 있고 진짜 군인들이 싸우게 됐으면 우리가 이겼을 거란 말이야 이겼을 거라고 있잖아? 7년 동안 단한 명의 민간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서 넌끝까한 거짓말쟁이지만 그래도 좋은 놈이야 음 마셔? 응? 마셔? 응 어? 마셔? 어, 마셔 건배 응? 어? 어, 끝났습니다 이제 가실 시간입니다 손님 다른 분들이 술값을 계산하고 가셨습니다 이제 가시죠 오! 술! 계산 해줬어 아이 치하다 이거 아이가 아이고 아이고 고드레 말드레 아이구 아유 아유 아유아아유아유아아유아유 어어 왼쪽으로 왼쪽으로 어어 어, 어, 어, 어, <웃음> 어. 문. 문 안에 문! 아빠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 뭐? 도망쳐요, 알겠어요? 니네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 도와. 빠졌어 그냥 <웃음> 어? 문을 냅니까? 예 열어줘 어? 내가 왜 너한테 화를 내겠어 제, 죄송해요 어젯밤에 도와달라고 했는데 내 말을 안 들어줘서 어? 동? 뭔 소리지? 아빠 친구들이 와서 나무데도 갈 곳이 없어 베이모스랑 계단 밑에 숨었어요 음, 나... 난 어제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들어오려 저... 정말요? 뭐가 있나 찾아보봐 알겠어요! 아 어, 올라가는 거봐 소파에 <웃음> 냉장고에 생선 대가리 밖에 없을텐데 뭘거 있니? 뭔데 저거? 단백 단백질 보충제? 저걸 애한테 먹여? 어 이게 전부구나. 왜? <웃음> 미안해. <웃음> 음 아직 배고픈 거 같아요. 어, 지금은 나가야지만 오늘 여기 있어도 좋아. 아 근데 여기 위험한데? 아 알았어요 좋은 하루 보내요 안녕 와 이거 2회차 때는 어떻게 하지? 앉아 당장 아, 얘한테 혼나게 생겼네 이제 또 도대체 어젯밤에 무슨 짓거리를 저지르고 다닌거야 니 인문은 알카심을 죽이는거지 빌어먹을 도시를 파괴하는게 아니었다고 2 0여대의 오토바이와 빌어먹을 망할 헬리콥터가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서 도대체 무슨 저같은 생각을 한거야 V라는 이름을 듣고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나 V? V가 도대체 뭔데 그냥 알파벳이잖아 도대체 무슨 어이 뭐야 이거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에 세심하면 우리의 임무는 필요한 신중함을 이해하긴 해. 전부 살인자인 널 홍보하기 위한 정교한 광고인가? 왜냐하면 그렇게 보이... <웃음> 그렇게 보이거든. 나좀 빌어먹을게. 큰날좀 봐주세요. 우리의 윗선이 보... 뭐... 어... 이거 왜 이래? 헐... 헬로 다시 들어왔어. 넌 죽었어, 부이! 그래 나도 지금 상태가 영 아니란 말이야 힘든 하루야 하지만 내가 겪은 일들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맙소사 정말로 모르고 있어 그렇지? 내기 잘들어 네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말해주지 마약이 떨어지면 넌 영원히 고통받는 거야 시간이 멈추고 넌 오직 악몽밖에 없는 정신 속에 갇히게 되는 거야 차라리 죽여달라고 애연하게 될걸 하지만 그건 불가능해 내가 죽인 니네 이웃들 그래 우리한테 죽은거지 하지만 내가 주사한 약그 자식들은 아직 정신속에 갇혀있어 놈들에겐 끝이 존재하지 않아 비명을 질러도 아무도 들을 수 없는 영원한 고문이지 어이 세상에 <웃음> 나가는 길에 서류철을 가져가 그리고 오늘은 제발 프로답게 행동해 드래곤 만약 너의 무모함이 우리의 목숨과 우리가 해낸 모든 것을 위태롭게 한다면 그 이름은 그저 웃음거리가 되겠지 난 드래곤이 아니야 정말 어이가 없군 당연히 넌 주목받은 3번 지구 살인사건에 책임이 없어 그건 다른 드래곤이겠지 그게 전부가 아니야 난 드래곤을 만났어 뭐라고? 언제? 알카심 임무중에 고속도로에서 그건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야 어떤 사람이지? 당신의 긴 금발 검사였어 쩜쩜쩜 우린 그 프로필에 해당하는 인물을 알고 있지 니게 뭐라고 하던가 나와 싸우고 있던 자를 쫓아왔어 하나 확인해주면 니가 확인한 드래곤의 목표나 적은 그저 표면적인 것이야 다른 계획이 있었지만 그래 네가 그를 추적해 죽여주면 좋겠군 더 많은 피해를 일으키게 될 수는 없어 그는 누구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확실한 위협이야 이번 임무는 고익을 위한다고 생각해 너는 굉장히 얇은 살 얼음판을 걷고 있어 더 이상의 실패는 용납할 수 없어 지금 이 순간부터 족가 세상에 당장 여기서 나가 당장! 어... 저말 들어볼 걸 그랬나? <웃음> 어? 드래곤이잖아? 관심 목표물 매우 뛰어나면 위험한 것으로 추정 1년에 정부 관계자 살인 사건에 관련되어 있음 차이나타운의 유명 카지노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됨 <웃음> 신장이 190 정도 되나 비어마. 자 오늘은 실수 없이 한번 전투를 치어볼까요오 카지노인데? 어 뉴비가서 땡기는 거야? 대감기랑 저장하기가 있어. 뭐지? 친구, 멋진 목욕 가운이군요. 우리 어머니도 같은 걸 가지고 계시죠. 고맙군. <웃음> 그래서 게임을 하시겠어요? 무슨 게임이지? 두 가지 색으로 하는 룰렛입니다. 레드나 블랙, 활, 확률은 반반, 배당은 다섯 배. 하시겠어요? 올인하지. 맘마미야, 레드 혹은 블랙. 어, 난 빨강. 열정적인 빨강이 좋아. 어, 돈 있네? 우측 상단에. 2 0 0 좋습니다. 룰렛을 돌려봅시다. 제발, 따라. 아, 블랙. 어우, 정말 아깝네요. 우리를 하지 말았어야 했을지도요. 다음번에 행운을 빌려드리죠. 블랙 같다. <웃음> 고 멋진 목욕 가운이군요. 우리 어머니는 같은 걸 가지고 계시죠. 고맙군. 그래서 게임을 하시겠어요? 무슨 게임이지? <웃음> 두 가지 색으로 하는 룰렛입니다. 레드나 블랙. 확률은 반반. 배당은 다섯 배. 하시겠어요? 어린 반 투를 올려라. 레드 혹은 블랙. 어? 반 투를 올려라라고 안 했었는데. 좋습니다. 룰렛을 돌려 봅시다. 레드 나오는 거 아니야 이번에? 오, 따서. 블랙. 와우, 멋지군요, 친구. 다시 올리내 볼까? 좋아요. 레드 혹은 블랙. 이번엔 레드일 것 같아. 레드 가자. 아. 좋습니다 롤레드를 돌려봅시다. 또 따는 거 아니야? 오. 레드. 와, 운이 정말 좋으시군요. 테이블을 떠난다 다음에봐요 친구! 요 여기 저장해기지 이봐, VIP 전용이라고 친구. 내가 v i p 야요마행주는 치어, 친구. 집을 보여줘. 집을 보여준다. 이봐, 내가 크고 멍청한 기둘어서 숫자도 모를 것 같아. 난 숫자를... 알고, 그건... v i 어 뇌물을 준다 이봐 절대 안돼 사람들이 날 도덕적인 마크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는 거야 됐어 돈을 따라 이 말이군 네가 뭐라도 된줄 알아? 하나 말해준 친구 넌 그렇게 대단한 놈이 아니야 여기서 꺼져 결국 여기서 돈 따고 절로 들어가라 이 말이네 블랙... 레드의 올인 돌려봅시다 따는 거 아니야? 아 <웃음> 블랙으로 있어야 됐네어 뭐야? 왜 저장한데서 안 돼? 아 저장도 이거 꾹 누르고 있어야 되네? 아이 미친 게임이 나하지아 이거 블랙인데? 씨. <웃음> 블랙이야 블랙. <웃음> 있어야 되네 이런 게임이나 하지 블랙 블랙 레드 블랙 레드 블랙 레드 블랙 블랙이겠지? 아까 레드로 했었다가 안탄거죠 순서대로 레드블랙 레드블랙 이렇게 나오네 오! 어? 블랙! 보안이 행운의 여신이 찾찾오오신합합다다이이떨어졌졌요요전전 빈절.. 빈털털이에요. 여기 제가 가진 c 전부입니다. 9 9 l a c k Black, b l a 일이 부족해! 일칩이 부족해! 하지만 사람들이 날 관대한 레이라고 부르는 <웃음> 이유가 있지 늘어가도 좋아 <웃음> 이름이 바뀌었는데 저 자식? 하지만 어떻게 러시아 놈이 룰에 대해 알고 있지? 놈 멍청이야 하지만 놈을 부리는 자는 달라 그 자는 크로노스를 다시 만들려고 해 드래곤이네? 그래서 내가 여기 온 거야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 확실해 하지만 네 도움이 필요해 이번엔 우리가 복수할기회라고 전쟁은 7년 전에 끝났어 난 복수에 너무 지쳤어 그리고 알카신도 죽었지 크로노스는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어 우리의 인생을 빼앗고 우리를 괴물로 만들고 자기들의 전쟁에서 떠나게 하고선 전쟁이 끝나니 우리를 처분했지 얘네도 전쟁에서 복무했었나봐 시간이 얼마 남았지, 아, 남지 않았지만 끝이 가까워 니게 보여줄게 여기서 빠져나가 여기 내가 처리하지 그래 그냥 가네? 니가 누구든 방금 큰 실수를 저지른 거다 엥? 엥? 어 뭐야 이게 무슨.. 너.. 너는 죽었는데.. 아 여기서 충돌이 난 거군! 서로! 아직 끝이 아니다. 감옥 보안테이프 획득. 넌 포위됐다! 당장 항복해라! 아저죽번 오는데.. 아 때리고굴러야지 노래 듣는다 차이나타운 오 너! 뒤에서 공격하고 이렇게 돼 있네 아, 일로 올라갈 수 있구나 아이고! 정에 <웃음> 그렇지 어휴 아이고 잘좀 하자. 총 쏴. 던져버리고. 된단 말이죠. 사실은 어디선가 찍은 카메라를 보면 은 이렇게 죽인 걸로 보이는 거야. 뒤에서 배우고 내려온 것들 싹싹 배워 버리고 피해서 배워 버리고 뭔가 드론 같은 게 있다. 퍼졌어. 뭐지, 저거? 아이고, 오이구야. 이거 <웃음> 어떻게 올라가? 있구나, 벽을 그냥 타고 올라가 버릴 수 있네. 영어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뭐해? <웃음> 아이고 오케이 오케이 운이 좋았구만 아유 <웃음> <웃음> 아 시간 끝났어 <웃음> 따라오잇 어휴 그냥 땀 싸먹어서 죽이네 땀 싸먹어서 어차피 못 가져가잖아. 자세 내용은 모르지만 엘티가 말하기 용의 용의자가 목욕 가운에 검을 들고 있다고 했어. 그렇군. 아니요. 왜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음? 아, 저오일 있었네? 오이 어? 아 드론이 총 쏘는구나 저거 에라이 오 경찰차 뭐야 아! 저 드론 다행이다 경찰차 오케이 재밌어 이게 죽어도 근데 패널티가 없으니까 아! 드론! 나이스! 오케이 죽어도 상관이 없어 아야! <웃음> 따라왔네 따라왔어 해야 될까? 저 위로 바로 올라가자. 아이고. 아 아야. <웃음> 아내 손에 죽다니.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되든 아아아 없다 아야이거한이실 텐데. Don't put it up, rubble, cool, c o o 을 c o o o n y o u r h o n d s up, right n o w 너의 목욕재단에 밝은 미소를 널리 퍼뜨린다 너의 피해의 례가 세례가 얼마 남지 않았다 <웃음> 뭐지? 뭐 무슨 짓이야 물러나라 당장 <웃음> 별들이 그대의 궁극적인 죽음을 명했다이텅빈 재단에 그대의 그릇된 심장이 피해신지를 뽑아내리라 <웃음> 여긴 어떻게 들어왔지? 난 계속 여기 있었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창 자 전문 게이치 않은 건가 하나 3일 전에 미리 말해줬지 은색 가면과 금색 가면을 아 재단이 그대 답을 원한다 그대는 삶의 금색 가면을 선택해 검은 품고 은혜 속에서 다시 태어날 것인가 아니면 죽음의 은색 가면을 선택해 적들의 피로 이 땅을 경작할 것인가 도대체 뭔 개소리 들어는 거야 우리가 지난밤에 나눈 중대한 결정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나? 바로 지금이야. 삶, 혹은 죽음, 네 선택이지. 삶을 선택하면 이자들은 죽고 넌 빠져나갈 수 있어. 음, 죽음을 선택하면 글쎄. 너도 어떻게 될지 알고 있겠지. 너의 결정은 그저 너의 운명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야. 죽음에 가면은 죽음을 상징하지. 마찬가지로 생명에 가면은 네. 심장을 지키고 싶은 일에 삶을 품고 있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왜냐면 별들이 원하기 때문이지 네가 엮인 마약 사업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네가 죽인 모든 사람들 아니면 그냥 널 가지고 우리가 장난친걸 수도 있어 어? 난 개인적으로 널 가지고 노는 걸 좋아해 히히히 <웃음> 그래서 어떻게 하겠나삶 아니면 죽음인가 이제 결정을 내릴 준비가 됐어. 그렇다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럴 때는 신장이요.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직 못한다 했으니 난 죽어보겠어. 난더 이상 사람이 아니야. 사람은 살아야 가치가 있는 것이야. 그것이 너의 선택인가. 너의 마지막 종말을 받아들이고 생명의 금색 가면을 벗는 것이. 네가 지키고자 하는 이들의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나? 내가 지키고자 하는 자들이 누구야? 그들은 평화롭게 죽으리라 그럴 때 심장이 발포하라! 끝났어 이건 뭐, 진실을 알수 없게 그냥 바로 끝나버린 거네? 도대체 그 전쟁은 무엇이고 나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게끔 끝나는 거네?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 끝내고 진실을 알러 한번 가보자고